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플로리쉬는요 바로 코라 컷 라는 플로리시 인데요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러 가보시죠 네 그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윙컷 할줄 아시죠 다들 이렇게 떼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떼고 중지가 이 가운데 카드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와주고요 검지가 그 윗부분에 이렇게 와줍니다 자 지금 요런식으로 잡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돌리는 거예요 요렇게 자 오른손에 검지를 이렇게 떼준 다음에 이렇게 요런식으로 돌리는 겁니다 엄지를 축으로 요렇게 돌려주시고요 한 이쯤 내려갔다 싶으면 요렇게 자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상태에서 이렇게 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에 엄지가 이렇게 같이 카드를 이렇게 밀어주면 조금 더 편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검지와 중지가 와서 카드를 잡아주는데 어, 이렇게 잡거나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카드를 이렇게 메카닉스 그리고 잡았으면 무조건 검지가 오른쪽으로 와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넘겨주고 이렇게 넘겨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처음엔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렇게만 따라해 주시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마지막 패킷이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마지막 패킷이 남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잡고 이렇게 오죠? 오는데 패킷을 닫지를 않아요. 카드들을 이렇게 엄지가 옆에 와서 이렇게 잡아주고요. 검지도 중간에 껴있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검지를 핍니다. 손가락들을 다 이렇게 펴줘요. 중지와 검지 카드를 이렇게 핀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필때 이제 엄지가 빠지면서 이 오른손에 검지, 중지, 약지, 새끼가 이렇게 옵니다. 이 상태에서 필 때쯤에 이렇게이 손가락들의 이 마디 있죠? 이 마디 부분을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이제 검지가 앞으로 쫙 펴줍니다. 요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이 상태로 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카드를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럼 요렇게 주도 플립에서 배우셨죠? 밑으로 힘을 주면 이렇게 카드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새끼손가락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됐죠? 다음에 검지가 다시 이렇게, 이렇게 오면 클리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검지가 눌러주고 다시 펴고 자이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이 눌러준 다음에 검지가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접으면서 카드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팁이 있다면 오른손이 이렇게 있잖아요. 검지가 이 끝부분에 올 거란 말이죠. 이 상태에서 왼손에 검지가 잡아서 끌어내릴 때 검지가 여기에 살짝 눌러주면 은좀더 깔끔한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쉬웠죠? 하루 이틀 정도만 연습을 조금이라도 해주시면 은 금방 따라하실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연습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